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피다트빈 님의 스토리를 보고 제가 로키 박스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당첨 대신 상품들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냉큼 구입했습니다. 짠! 3만 원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는데, 7번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세면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가볍스 해서 조금 때세하지만 가벼운 게더 럭힐 수도 있으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떨려요. 떨려가 점점 았네요 뾱뾱스에 뭐가 있어요. 그럼 뾱뾱스에 이렇게 싸져 있는 거는 뭔가 깨질 것 같은 뭔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뾱뾱스에다 해놨겠죠? 짠! 이코타딱지 많아, 뾱뾱스.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웃음> 그래, 뭐 조그만 거니까. 이거 뭐지? 음... 정체를 알수 없는 소녀가 나왔습니다. 백설공주도 아닌 것이, 벨도 아닌 것이 뭔가 그냥 소녀. 밑에 이렇게 뭔가 뾱뾱스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소리는 또 나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뭘까? 백설공주일까? 아니면 백설공주이고 싶었으나 벨을... 백... 백설... 어, 뭐지? 하나 더 뾱뾱스가 잡혔어요. 짠! 어, 얘좀 예, 귀엽다. 언젠간 쓰겠지 하면 서초예요 초. 앞모습 옆 연못, 뒷모볼 것도 없는 앞모습 언젠간 쓰지 않겠어요 해피버스데이 내년, 1월에제생일이니까 내년에. 아, 진짜, 죽여버릴 왜, 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국가별로도 있다 그러고 뭐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 약간 옐로우 버전인가봐요 뭔가 쟤도 옐로우고 얘도 옐로우 그렇죠 여러분? 디즈니의 노랑색 푸우? <목소리> 푸가 <4? 4가> 있으려나? <목소리> 짠! 우백설공주 곤주가 나왔어요 <목소리> 백설곤듀 곤듀마마님들 세 분이 들어있는 건가봐요 왜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님도 있고 어, 시녀분들 누구 아빠들아? 아빠들이 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누가 빠지길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이거 스티커인가? 짠! 제스민이에요 여러분! 제스민!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노랑색은또 아닌가봐 이 색깔이 나온 거 보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5,200원짜리 5,200원짜리 예쁘죠?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약간 볼록! 예쁘네! 제스민! 모르겠다! 또스티커인가 짠! 어.. 뭐? 어 크리스탈, 하트, 스티커가 이렇게 나습니다뜯어게 여러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핫도. 하면은 짠! 이 느낌! <웃음> 큰거 하나 있거든 박스로 된 거? 이건 일단 제일 마지막 포스캣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짠! 이 뭘까? 오 권주님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6,000원짜리, 여러분. 심지어 6 0 0 0 벌써 만 원이 넘어갔어. 예쁘지, 예쁘지, 곤디님 예쁘지. 자, 이제 다음은, 이거 마테다, 마테. 마트. 맞네, 맞네. 심지어 곤디님 마테. 오늘 약간 럭키 박스는 곤디님 스페셜로 이렇게 넣어주셨나봐요. 화장품 공병 같은 데다가 붙이고, 꾸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것도 심지어 7,700원이에요! 별코 싸지 않아? 오 약간 재질이 여러분 오염도 잘 안되고 뭔가 그럴만한? 뭔가 그런 프린팅이 예쁘게 되어있습니다. 곤듀 곤듀만한 <웃음> 자! 이거 스티커겠지? 이건 페퍼 스티커겠지? 짠! 백설 곤듀님 짠! 요렇게 약간 이렇게 우아한 <웃음> 우아우아하게 만들어줘 <웃음> 망했어! 이것도 약간 뭔가 어, 어, 이건 그나마 스티치가 났어요 여러분. 예는 귀엽다. 어, 열불 날때 부채질하라고 이렇게 넣어주셨나? <웃음> 이제 대망의 하나 남았는데 이 박스가 하나 잡히거든요. 이게 럭키여야 돼. 이 나의 모든 지금의 이 마음을 다싹 내려가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눈 감고 지금 눈꼭 감았거든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제발! 아, 제발! 짝! 아! <웃음> 큐퍼스켓이 나왔습니다. 큐퍼스켓 나올 줄 알았어. 그렇구나. 누구야 얘인데? 얘잠자을 숲속에 지는가 오로라 뮤디오. 이렇게 딱 쓰나보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럭키박스는 이렇게 해. 대실패. <웃음> 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럭키박스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음 군주 여러분은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재밌으면 된 거죠? 네. 빈님의 럭키박스에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 보러 한번 가보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으으! 안녕 <웃음> <웃음> 망했어! 곤주들만 나왔어 곤주? 응 근데 누구 가지 사람 <웃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